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이루 봄 맞아.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날씨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. 추워 죽겠어. 정말 우리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2400일 2400일 오늘은 2400일 기념 데이트 하기로 했습니다. 어디로 갈, 어디로 갈까요. 상당히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우리가 가는 곳 따라와 순리대로 순리대로 뭘 먹을까요? 음, 고민되네 반품식사 밥이 나왔구만 음, 맛있어? 왜? 먹게 왜? 아, 좀 먹자 나 입술 좀 바른다는데 왜 그래? 나 잠깐 카메라 좀 들어달라 그랬는데 왜 자기야 오늘 2400일이야 러브러브하게 할어 2400일이 별거 원래 여자들은 이런가요? 오래되면 이제 기념일도 없는 건가요? 너무안네 진짜 왜나 그렇게 가 뭐가? 맞잖아 왜나뭐가 맞잖아 나 이제 나 혼자 갈거야 우주로 맛있게 먹었어? 응 꽃구경이라는 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치? 왜냐면 스프링이니까 너무 발음이 약간 어. 그 용수철 스프링인 줄 알았어 아니야 스프링 용수철 스프링이랑 근데 스펠링 맞지 않아? 몰라 <웃음> 무식 무식하다고 하지마 너희들도 모르잖아. 꽃이 있나, 여기? 지금? 아, 여기가 지금 인사동이라는 거를 말을 안 해줬나, 우리가? 아, 여기 인사동. <웃음> 뭐? 뭐어쩔건데 10일 걸어. <웃음> 어, 팽이도 한 번씩 돌려보고. 나잘안 되는데? 누구나 잘수 있어. <웃음> 누가, 누가 더 오래 도나 보자. <웃음> 늦게 돌린 거 같은데 저. 아니, 난 이미 죽었는데. 아, 알겠다. 근데 팽이로 왜 이렇게 못 돌려요. 아니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돌리네. 아니, 나 돌렸어. 근데 얘가 안 돌아. 그러니까 너가 못 돌리는 거지 그게. 아니지. 아니 못 돌리니까 그 너가 진 거잖아. <웃음> <팽이로> 안 돌아가고. <웃음> 꽃이 어디 있는가? 꽃, 꽃, 찾았어, 찾았어, 찾았어. 여기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<웃음> 선생님, 뭐 하세요? <웃음> 너 이런 거 보면 살아서 막 움직일 것 같아. 선생님, 때문에 깜짝 놀랬잖아요. 아, 무서워. 왜? 왜나화람 <웃음> 있어? 아! <무서워? 웃음>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이런데 들어가면 안 되겠다, 그렇지? 응. 내가 이 사슬 주도하지. 발로 발로 위, 발로 발로 위. 벚꽃이구나 재밌네요. 어 배터리 없다, 자기야. 아 배터리 안 갖고 왔는데. 안가졌어 어. 또 우리 2401이라고 <웃음> 반갑게도 비가 내려주더만. 샵 우산. 샵 비. 샵 중. 샵 망아. 샵 로맨틱 하려다가 살짝 기분 안 좋아. 너 재미니까 한대 맞아야겠다. 샵 노잼. <웃음> 먹어 봐. 먹어요? 네. 먹어요? 먹어. 먹어봐. 이유를 드디알것 같아 어? 음. 하고아 그럼 내가 한 입을 먹으면 세상 참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너 맛있는 잘가 안녕 잘살아 <웃음> 잘 봉태눈깔 <웃음>